여러분, hey, 안니안입니다저아니한이가 아니, 지금 어디론가 중요하게 가고 있어요. 어디를 가는지 궁금하시죠? 비가 오는 이 날씨에 저아니한이가 어디를 가냐면요. 동사무소에 가고 있어요. 왜 동사무소를 갈까요? 참고로 저 아니아니가 사고를 친건아니고요 어, 보시면 이렇게 우유팩이 많아요. 우리가 주로 먹는 우유 있죠? 우유팩이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집에 우유를 이렇게 많이 먹어서 모았답니다. 이 우유팩을 가지고 동사무소에 가면은 무언가를 그, 교환해준다 고 하거든요. 무엇을 교환해 주는지 저 아니아니까 여러분들에게 꿀팁을 알려드리고요. 어, 여러분들 같이 우유팩을 모아서 같이 알아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었어요. 그러면 동사무소로 출발. 집에서 동사무소까지는 걸어서 8분 거리에 어요 제가 2018년도에 디자인 공부했던 진주폴리텍 대학교입니다. 참고로 진주폴리텍 대학교 앞 건물에 동사무소가 있답니다. 동사무소 호착네 여러분 방금 좀 전에 동사무소에갔었습니다 과연 동사무소에서 어떤 거를 교환했는지 보여드릴게요 놀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 둘, 셋! 짜잔! 바로, 종량제 세이봉트를 얻었어요. 총 2kg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개, 몇 봉지를 얻었나면, 하나, 둘, 하나, 둘, 개총 2kg에 총 4개의 쓰레기 봉투를 받았답니다. 여러분도 우유를 마시고 나서 버리지 마시고 꼭 동사무소에 가서 저처럼 쓰레기 봉투를 교환해보는 건 어떨까요? 이상으로 아니아니가 알려주는 꿀팁 우유를 마시고 버리지 말고 동사무소에 가서 세일 봉투로 교환하자 영상이었습니다. 신청해주셔서 여러분 감사합니다. 안녕